안녕하세요. 오늘요, 이제 이거 호박, 그, 요새는 호박을 계속 뭐, 그, 기름에다 볶잖아요. 근데 너무 기름에다 볶은 거 먹으니까 이제 오늘은 나물로 다, 다 담백하게 해서 먹으려고 이걸 하나로 준비했어라잉. 반을 딱 갈라갖고 반다 썰기를 해. 너무 두껍게 썰지 말고 적당하게 이렇게 썰어요. 어, 이제 파를 썰어 놓고 이게 대파예요 쪽파가 아니고 우리 마당에 심은건데 이게 잘안돼가지고 이렇게 가늘게 크고 있어 이 홍고추는 이쁘라고 이렇게 씨 빼고 조금만 넣어줄거예요 약간 어색하게 이렇게 끓는 물에 소금을 좀 이렇게 넣어주고 호박을 넣어서 데칠거예요 이게 이제, 이제 호박이 데쳐지면 여기, 여기는 겉에는 좀더 파란색이 나고 여기 안에는 약간 노린색이 나요 그러면 그때 꺼내면 돼요 한 1분 정도 데쳐가지고 너무 많이 데치면 물렁물렁하니까 살짝만 데쳐야 돼 약간 파래지지? 응 음. 그때 파란색 나지? 파란색 응이럴때 이제 꺼내면 돼 응. 안에는 노란빛이 나고 겉에는 파란빛이 더 돌고 그래서 찬물로 바로 한번 차갑게 해야 돼. 물기를 쫙 빼줘야 돼요. 마늘 다지게 다 다졌더니 이렇게 이렇게 다져 다져졌네. 요 새우젓으로 무쳐주세요. 맛있는 새우젓으로 무치면요 맛있어요. 조금만 넣어도요. 새우젓 짜서 간이 맞아요. 예. 이제 홍고추 아까 썰어놓은 거 넣고 파. 그래서 깔끔하게 고춧가루 넣지 말고 나물이니까 깔끔하게 해서 여기에 매실을 조금 넣어줘도 괜찮아요 매실을 조금만 조금 싱겁네 조금 더 넣자 세우자 간은 입맛에 맞춰서 하세요 느끼하지 않고요, 아주 담백해요. 이게 조금 덜저 지쳐져야 되는데 조금 더 지쳐졌네. 조금 덜 지쳐졌으면 맛있, 더 아삭거릴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담았냐? 이게 딱한 접시야. 이렇게요. 어 호박을요 어, 볶지 않고 지쳐가지고 무쳐왔어요. 어, 기름이 너무 이제 느끼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한 번씩 해서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